하... 이게 인생인가? <목소리> 교교님 선글라스 왜 끼고 있어요? 저의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 쓰고 있어요 아왜못 오는 거야 진짜 술 땡기네 술 드실래요?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갈로라도 뛰어봐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요 <목소리> 맞아요 뭐라도 해봐요 민지쌤 말이 맞아요 A few moments later. 저희 플프 나왔어요. 와! 와 어느 장소에서 팜플리카를 뿌려야 외국인들한테 가장 홍보 효과가 좋을까요? 제주도 가면 외국인 많아요. 그 소리하지 마, 임마. 홍대? 이태원? 아니면 한강 어때요? 가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이너스 코리아입니다. 들어하지 아, 아, 말고. <웃음> 아 어, 됐어, 됐어 외국인분들이 많이 오셔야 할텐데요 그러니까요 Later. 안녕 저는 오늘 저희 한국어 수업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하여 출근하였습니다 놀랍게 네, 무슨... 파란색, 파란색. 두통, 나, <웃음> 나쁜 블인데분 파란색이요? 네, 분? 네. <웃음> 아플 때 얼굴이 한국에서는 어. 펄해졌다고도 말해요 펄, 아 파란색인데 진짜. 나쁜 파란색이에요 n o o a bit, But l you see the difference, right? A b i l i t n y versus like, like, like choosing e o to do it versus oh, not so being able shaking, to do it. That one should be better because it makes mm. me sound like a r e s i Yeah, <laughs> right, exactly. <laughs> like, 버스를 탔어요 네, 타다가 타다가 You switch your behavior 네네. You i it a g 네, 네, 안녕 <웃음> 한국어 수업 어떻게 네. 알게 되셨어요? 아 여, 이, 여기서 네. Wait a minute 제가 찍은 인터뷰 영상을 확인해봤는데 초점이 진짜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생각보다 혼자서 영상 촬영하는 게좀 어렵네요 삼각대를 설치를 하고 찍어야 될것 같아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아뭐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치니입니다 본평으로 영어를 가르쳤는데 음. 2년 반동안에 음.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그럼 미국 사람? 는 아. 뭐 한국어 교실은 혹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아, 월 5월 정도에서 인터넷으로 여기 아뭐 한국어 뭐 다시 뭐 다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찾아 봤어요. 그럼 음. Join a s c 웹사이트 찾아 봤는데 네. 그러는 때문에 아마 여기서 프로그램 없어졌어. 아 맞아요. 뭐. 뭐 어, 뉴스 할때 받았어요. 12월부터 클래스 다시 시작했는데 아무가 뭐, 하고 싶었어요. 음. 그럼 이렇게 네, 지금 하신 한국어 비실에 네. 만족을 하시나요? 네 재미있어서요. <웃음> 그럼 항상 대화를 연습할 수 있어요. 뭐 문제 있으면 물어볼 수 있어요. 음. 또왜 이렇게 한국어로 말해요? 음. 그럼 좋아해요. 그럼 음. 선생님과 대화를 할수 있는 데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lease i n t yourself. My name is Samantha, oh, I came from Brazil. And I live in Korea already one year and eight months. Oh. And how did you get to know the Korean class? I was searching on the internet, like how to, to study more mm. Korean and searching for classes. Mm. And I found out about your website mm. and I've, I didn't do anything at that time. I received an email talking about the classes mm -hmm. and then I felt like, okay, the, this is a good time to start. Mm. So I sign in for oh. that. Are you satisfied with the Korean class? Very satisfied. <laughs> <laughs> I really love the classes. Yeah, I have so much fun and I'm learning and improving my Korean mm. and checking some things that I already knew. Really Fun mm -hmm. and and helpful, so I really enjoy coming here. This weekend, on Sunday, I will have my class, and it's really good. Okay,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Foreigner们들이 <웃음> 생각보다 한국어 수업에 만족을 하고 계셔서 진짜 다행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분들은 많이 안 계시고 주로 원어민 선생님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스펙트럼이 확대가 되어서 다양한 외국인 분들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고 힘든 일도 정말 많았지만 어 덕분에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되게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는 비록 여기서 공부를 마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분들이 찾아주셔서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았고 외국인들도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많은 격차를 겪고 있다는 걸 체감했어요. 앞으로 NGO 조이노스코리아 내에서 그리고 외에서 홍익인간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20살 이후로 많은 경험을 했지만 조이노스코리아 인턴을 하면서 경험한 일들은 절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외국인분들을 만날 거고 한국에서 적응 못하고 혹은 길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제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 거예요 조인헉스 코리아 영원하라 파이팅!